판물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 밤이나 강낭콩, 삶은 팥을 넣어서 잘 섞어서 또한 30분 정도 지워줍니다. 안녕하세요. 오곡밥 9가지 나물 하면 떠오르는 정을 대보름은 업력 1월 15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큰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설달만큼이나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이 보름 날에는 오곡밥, 묵은나물 약밥, 복사, 부름, 주로 견 우유를 많이 씁니다. 기발기술 등 이웃과 나무 먹으면서 여러 가지 또 다채로운 놀이도 하면서 뭐 가족의 건강이나 어,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오곡밥이라도 지어서 우리의 전통 명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옥밥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웹쌀, 찹쌀, 콩, 팥, 수수, 차조, 기장 등 다섯 가지 곡물로 지은 밥이지만 각 가정의 사정이나 각 지방에서 재배되는 곡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밥을 짓습니다. 전기밥 썰수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짓기도 하지만 찹쌀을 주로 사용함으로 주로 전통방법대로 찜통에서 쪄주시는 것이 실패도 없고 두고 드셔도 고슬고슬하게 맛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오국밥이니까 가스까지 곡식을 섞어서 지은 밥이죠. 가주수가 안 맞으면 맵쌀을한 1온1컵 조금만 넣으셔도 좋지만 찹쌀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강낭콩의 한 종류인 울타리콩은 이름 그대로 울타리를 타고 자라는 콩으로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 맛이 좋아서 지는 울타리콩을 사용했습니다. 찹쌀과 울타리콩, 조는 물에 담가서 5시간, 6시간 두어서잘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잘 익습니다. 자, 찹쌀이나 맵살을 쓰시면 같이 이렇게 찬물에서 한 3, 4회 정도 이렇게 가볍게 씻어줍니다. 울타리 공도 씻어서 물에 담가서 불려줍니다. 밭은잘 이렇게 껍질이 단단해서 물에 잘 불지 않으므로 그냥 삶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팥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잘잃었서 마지막 그릇에 돌이 없는지 한번 하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에 팥을 담고 넉넉한 물을 넣어서 바로 삶아줄 것입니다. 팥은 껍질이 단단하여 물에 잘 불어나지 않는 힘로 바로 삶아집니다. 조는 도정을 잘하여 작은 돌이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잘 잃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릇에 작은 돌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썬 끓으면 천물은 버리고 찬물에 한번 헹부줍니다 약간의 사포닌도 제거해 주고요 두 개의 씁쓸한 맛도 없애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위장이 약한 분들이고도 배탈이 됩니다. 다시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천물은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물 버리고 나서 다시 냄비에 부어 한 3컵 정도의 물을, 이렇게 3배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중간불에서 양문 쳐어가면서 익힙니다. 너무 무르지 않게 삶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사을 먼저 익힌 후에 팥을 넣어줄 것이므로요. 그래서, 어, 통통하게 삶아주십니다. 잘 익히면 체에 받쳐 물을 넣은 그릇에 받아주세요. 밭에서 나오는 물은 밥을 찔때 넣어주면, 예, 붉은 밭이 되는 홍반의오 밥이 됩니다. 아까 불려둔 울타리콩도 3배 정도의 물을 넣어서 중간 뿌려서 먼저 가면서 익히는데 중간에 주름이 있으면 늘삶긴 것이므로 주름 없이 통통하게 삶아서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준비가 다 됐거든요. 불린 찹쌀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고요. 삶아진 강낭콩, 팥, 불려서 물기를 뺀 조. 껍질 깎은 밤, 파쌀은물 굵은 소금 한 큰술 준비합니다. 파쌀은물에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한까치이 장려해 주지 마세요. 소금이 들어간 물을 이렇게 중간에 뿌려주시면 잡살이잘 삐뚤어대주기도 하고 또 간도 배어있으로 담요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살기 힘을 드시고 싶을 때 약밥 위주로 생각이 나시는데 좀 꺼려하셨잖아요 그죠? 그러실 때는 요밥이 어, 도움이 됩니다 밤은 큰 것은 여러 막 작은 것은 반으로 잘라줍니다 큰 거르게 물기를 뺀 찹쌀을 넣고 밥물을한 물을 세컵 정도 넣어서 섞도록 해줍니다. 이거면 공반이 되겠죠. 나중에 또 뿌려줄 것이고요. 면보를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그래야 전기가 잘 이렇게 올라오므로 잘 쪄집니다. 집에 있는 스탠으로된 찜통도 괜찮고요. 대나무 찜기가 있으면 대나무 찜기로 이용합니다. 대나무 찜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뭐 떡질 때 고슬고슬하게 찌는 데는 굉장히 좋은 물 하나 쯤 준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나무찜기로 이용할 때는 물에 한번 헹궈 전체적으로 수분을 준 뒤에 사용합니다. 이 찜기에 젖은 눈빨을 깔고 잡산를 골고루 넣고 저도 있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알갱이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넣어주세요. 중강불에서 한 30분 정도 쪄워줍니다 30분 정도 지난 뒤에 골고루 익도록 주걱으로 한번분워주고팥물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골고루 뿌려줘서 잘 쪄줍니다. 그런 다음 밤이나 강낭콩 삶은 파슬 넣어서 잘 섞어서 또한 30분 정도 쪄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서 잘 쪄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잘 쪄졌으면 맛있는 오옥밥이 완성되었고요 그렇게 해도 잘 안됐으면 중간에 물을 한번 끼얹어서 잘 쪄주시면 됩니다 쪄주시면 절대로 실패없이 맛있는 오옥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쫀득쫀득한 오옥밥은 시원해 두실 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드실만큼씩 김기밥솥에서 보온으로 한 이제 3시간쯤 있다가 드셔도 괜찮고요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맛있는 오후밥을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